자, 안녕하십니까 장길성 입니다 음, 오늘은 저기 엄지손가락이 아프신 분들이 가끔씩 계신 것 같아요 어, 댓글로도 이렇게 질문을 몇번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 사실 엄지손가락이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신지는 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근데 저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아파 본 경험이 있고 어, 그래서 그냥 여러분한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그냥 동영상 하나 올려봅니다. 또 아프신 분들은 답답하죠, 그죠? 어. 뭐 이유도 모르고 그냥 사실은 뭐 방법을 모르니까 참 답답할 것같아 그, 저는 또왜 그렇게 과거에 몸이 안 좋았던지. 그,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뭐 구독자 신청을 하시고 저를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몸이 좀 되게 안 좋았었어요. 아, 젊었을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많은 병들을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찍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엄지손가락, 그, 아플 때,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에다가 치료법, 이렇게 제목을 달아드리는 것이, 근데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이라도 더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어 이렇게, 그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웃음> 하여튼, 엄지손가락 치료법에 대해서, 막뭐 치료법, 그냥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나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죠. 그, 엄지손가락, 아직 하나 하면 될것 같아요. 엄지손가락.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생활을 하면 이렇게 물건을 잡고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이게 손바닥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요. 어, 안쪽으로 이렇게 잡고 하는데, 그, 사실은 엄지손가락을 그, 뭐, 스마트폰을 할 때나 이렇게 할 때는 사용을 하는데, 엄지손가락을 아주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뭐 엄지손가락은 살짝 보조적인 도구로 이렇게 이네 손가락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약간 도움을 주는 어떤 그렇게 하는데 근데 확실히 엄지손가락이 힘은 제일 세요 근육이 제일 손가락 굵기도 제일 크고 엄지손가락이 제일 큰데 근데 이제 엄지손가락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제 경험상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 경험상 이렇게, 어, 물병이나, 이렇게 어떤 물건을 꽉 잡았을 때,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탄다고 했는데, 이렇게 꽉 잡았을 때, 이 안쪽으로 힘이 계속 강하게 작동이 될 때, 엄지손가락, 물론 뭐, 여러분들 상황은 사람들마다 상황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어떻게 하든 이게 손바닥 안쪽으로 이렇게 꽉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뭐 손이 저리다거나 이제 안쪽으로 너무 강하게 하면 이게 이손 등쪽에 이제 이 손바닥 쪽에 피가 너무 몰리고 손 등쪽으로 피가 이동을 못하면서 손 전체가 막 저리거나 이렇게 아프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엄지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작동이 될때그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 뭐, 일단은 엄지손가락은 굉장히 독립적인 손가락이에요, 사실은. 이네개 손가락, 그니까, 러네개 손가락에서 이렇게, 어 혈관이 이렇게 나오고, 또 근육도 이렇게 내려오고, 또 엄지손가락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서, 또 여기 회전근개 만나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나 하면, 아, 제가 그냥 경험상 찾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면, 오토바이를 타면 이제 액셀을 이렇게 잡아 당기거든요. 당기거나, 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운동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엄지손가락에 힘을 강하게, 이제 물병 잡기 하거나, 여러분들 이제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병 꼭다리를 잡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강하게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면, 엄지손가락 이 안쪽, 그러니까 뿌리 부분, 이렇게, 어, 뭐 뿌리라 그래야 되나, 이 안쪽 부분, 쪽 이쪽이 이 아파요. 어, 저도 여러분 경험을 해봤거든요. 어, 경험을 해봤는데, 어, 저도 몰랐을 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도 그냥 실험적으로 해봤습니다. 저, 그냥 실험적으로 했는데, 여러분한테도 뭐 여러분들이 하시든 안 하시든 어, 제가 경험을 알려드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음. 그 이제 이게 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반대쪽 엄지손가락, 예를 들어이 손이 오른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손인데, 이제 왼손, 왼손이 이거고, 이제 반대손 엄지손가락으로 아픈 쪽 엄지손가락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게 만들어주는 건데, 자 제가 이 손가락, 오른손, 이 손, 엄지손가락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플 수도 있고, 요 뒤쪽 부분이, 혹은 이 전체가 이렇게 골고루 아플 수가 있어요. 어, 아플 수가 있고, 그 저는 어떻게 했냐면그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조금 조금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이 엄지 손가락 첫 마디 부분이죠. 이첫 마디 부분을 이 아픈 손가락의 첫 마디 부분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윗 부분에다 올려놓고 윗부분에, 윗부분에 엄지 손가락을 살짝 누르고 아랫부분에 손가락을 살짝 들어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윗부분에 손가락은 뻗히고 아랫부분에 손가락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설명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나요? 네. 윗부분의 손가락은 뻗티고 아랫부분의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보는데. 그 제가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이 동작을 하면 엄지손가락이 안 아파질 때도 있었어요. 이 동작을 하면 엄지손가락이 안 아파질 때도 있었고, 근데 이건 자주 있지는 않았었어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윗 부분을 그러니까 손등 쪽으로, 손등 쪽으로 이렇게 이걸 누르고 손가락을 이렇게 지탱을 하고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엄지 손가락만 집중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쪽 라인의 근육이 살아나면서 이제 근육이 살아나면서 이제 신경 압박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도 해 되고 근데 여기 안 통할 수가 있어요. 저도 똑같이 그냥 어떤 때는 이걸 하니까 통하는데 통증이 없어지는 게 졌는데 어떤 때는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동작 다음 동작은 이제 똑같아요. 엄지 손가락을 어떻게 이이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손바닥 쪽이 측면이죠. 측면 첫 번째 마디 그러니까 손바닥이 있으면 이 부분이 여기 측면 아래쪽이 아니고 이게 왼쪽 측면 이제 오른손이라면. 이 예, 측면, 그러니까 손바닥 쪽 측면. 자, 제손바닥 있잖아요. 요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측면. 그 부분에다가 이제 왼손을 이렇게 살 포개듯이 잡고 왼쪽 손가락을 엄지 손가락 첫 마디를 오른쪽 아픈 손가락 마디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갖다 대서 똑같아요. 윗 부분은 뻗히고 아픈 쪽 손가락은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밀 올리면 여러분 근육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움직이시면 이쪽 근육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쪽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게 이제 혈액이 통과하면서 이제 혈관이 좀 살아나면서 이제 신경 압박을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 통증은 이제 신경 압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종의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쪽으로 너무 강하게 그러니까 손바닥 안쪽으로 너무 강하게 힘이 작동이 되다 보니까 그쪽 혈관은 커지면서 오히려 이제 측면이나 위쪽 옆쪽 혈관들은 좁아지는 현상이 좁아지면서 이제 신경 압박이 오는 거예요. 물론 넓어져서 압박이 오는 경우도 있고 좁아져서도 압박이 오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그러니까 이 측면을 잡고 그러니까 손바닥 안쪽 방향 손바닥 안쪽 측면을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그, 왠가 하면 제가 오토바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악셀을 잡는데, 이렇게 이렇게 잡다 보니까 계속 안쪽으로만 작동이 됐던 것 같아요. 안쪽이 작동이 되니까, 이 안쪽 혈관이 자꾸 커지면서, 이, 이 바깥쪽, 옆쪽, 뭐 이런 식으로, 혈관이 좀 약해지면서 아마 신경 압박이 있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직업병이라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혈관이 변형이 되는 거거요 변형이 되면서 어떤 혈관은 커지고 또안 서는 혈관은 좁아지게 되고, 어,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 그니까 일단은 이 바닥 쪽, 바닥 쪽은, 그니이 그러니까 바닥 쪽은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도 바닥 쪽은 손바닥 쪽으로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쥐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고 그냥 대신에 이제 이 반대쪽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그죠? 반대쪽은 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손가락에 문제가 생겨요. 손가락 관절염도 오고, 그 혈액이 안 통과되면 피가 자꾸 정체가 되면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 퇴행성 손가락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요. 그게 피가 안 통하니까 피가 정체가 되면서 그피 속에 요산이라는 게 있어요. 바늘 모양의 작은 세포들인데, 보면, 아고 찔리면 아플 것 같은 그런 모양의 요산이라는 게 있어요. 요산이 이제 관절에 침착이 되는 거예요. 들러붙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일종의 류마치스성 관절염,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을 자꾸 도와주면서, 물론 약물치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약물치료만 갖고는 치료가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에는. 그니까, 러이 반대쪽. 그니까, 러 이, 그 저는 가끔씩 이렇게 뭐, 로션을, 세수하고 로션을 발랐을 때도 이렇게, 이 손, 손바닥 당수 부분 이잖아요 태권도 할때 당수 부분을 이 반대쪽 손가락 위에 탁 벌려놓고,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거예요. 한 번씩. 꾹 눌러주고 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팔뚝 위쪽이 이 근육이 살아나거든요. 그럼 팔이 좀 예뻐져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살아나면 탄력이 있어지고 없으면 막 쭈글쭈글해지죠. 나중되면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또 때로는 엄지 손가락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고. 이네 손가락은 이렇게 눌러버리면 되거든요 버티면서 눌러버리는거예요 눌러버리면 이걸 조금 해주면 나중에 이제 손가락 관절염 같은 데는 잘 안걸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얼마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멀어서 나이 드셔서 갑자기 아파지면 당황해요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다 아프거든요? 갑자기 아프면 다 당황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무조건 병원 쫓아가죠. 병원 가서 답이, 해답이 있으면 참 좋은데, 해답이 없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니까, 러 자, 두, 두 방향을 했습니다. 위쪽으로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버티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이 손가락, 이 손가락은 버티고,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웃음> 자, 자, 여러분 직접 보시면 더 좋을 텐데,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 네. 손가락이 아파서, 이 손가락을 대서 밀어준 거예요. 이 손가락은 버티고, 밀어준 거예요. 밀어주면, 이쪽 근육이 살아나면서, 그, 저는 하여튼 이쪽이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어떤 때는 위로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프면, 가끔가다 아파요. 그, 그러니까 1년에 한 3번, 2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아무, 이제 신경 안 쓰고 살다 보면 살짝 아픔이 와요. 이제 예전에 좀 많이 아팠어요. 었 어, 많이 아팠었는데, 이제 해결책을 알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게을러지더라고. 해결책을 안까고 뭐 나중에 아프면 또 하지. <웃음> 그, 그러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안 해주고, 게을러져서, 아프면 또 하지. 뭐, 이래야 되면서, 게을러졌어요. 그, 또한 가지 방법도 있어요. 그니까, 러 자잘 보세요. 자요 손가락이 아픕니다. 이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인데 이제 왼손을 이용해서 이 손가락 이 오른쪽 측면 그러니까 이두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사이 부분을 <웃음>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버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딱 대고 아픈 쪽 손가락을 이제 두 번째 손가락 방향 청면을 눌렀어요. 청면을 이렇게 됐어요. 청면을.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마디, 첫 번째 마디와 마디 사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두 번째 손가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살짝, 살짝, 살짝. 그 저는 이제 아플 때이세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위쪽 다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제일 집중적으로 한게이 손, 그, 왼쪽.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쪽 부분을 요쪽 부분을 제일 요쪽 부분이 제일 효과가 있더라고. 요쪽 부분을 하니까 거의 통증이 거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통증이 잡힐 때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어, 혈관이 팽창됐다. 혹은 문제가 생겼다. 이게 아, 이거 한열번 했는데 갑자기 치료했다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시면 여러분 안 돼요. 그 그러니까 혈관이 살짝 이제 문제가 생기게 조금 변화가 되려면 한 반나절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 아, 한번 열번 해보고 에이 효과 없네. 또또 또 낚였네. 아, 이러지 마시고. 에? 그러니까 혈관이 변형된 그 혈관이 문제가 생겼다가 바로 잡히는 데는 최소한 한 반나절 그러니까 한 여섯 시간 정도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여섯 시간 동안 계속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했다가 좀 쉬었다가 또 했다가 좀 쉬었다가 또 했다가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6시간 되기 전에,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몇번 해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도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1시간에 한번 정도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어 그냥 이게 눌러보면 느낌이 와요. 아, 이게 더 심해지는 통증인가? 아니면 뭔가 치료가 되려고 안 아파지는 통증, 안 아파지는 느낌인가 이런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한데 제가 이제 병 치료 원리를 찾을 때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할때 느껴야 돼. 요아 이게 긍정적인 압박감인가 부정적인 압박감인가 혹은 긍정적인 명현현상인가 부정적인 명현현상인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프던 게안 아플 때는 분명히 그 압박이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약간 통증이 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제가 이제 세 가지 방향을 얘기했잖아요. 손 등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향을 얘게 되는데 어떤 분은 위로 들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왼쪽을 누르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이 안쪽,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안쪽을 이렇게 해서 자, 눌러주면 그렇게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걸 덮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덮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안쪽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이 엄지 손가락을 어떤 방향으로 그뭐 물건을 잡을 때 어떤 사람 물건 잡는 것도 되게 독특해요.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정권으로 잡는데 뭐 여성분들은 이렇게도 잡고 또뭐 이렇게도 잡고 그러니까 손가락 엄지 손가락 쓰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통증이 나타난 부분도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방법도 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라. 이거, 이, 그것도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확, 확실히 안쪽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반대쪽과 오른쪽, 왼쪽을 골고루 하되 가장 효과 있는 부분을 한두배 내지 세배 조금 더 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두통, 우리 제가 이제 동영상은 뭐 두통 치료법이나 뭐 어지러움증 치료법 이런 것도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그, 예. 네. 그, 하여튼, 문제가 있는 부분만 집중 공략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주변 부분을 하고 이렇게 같이 도와주면서 해줘야 피가 쑥쑥 잘 빠져나가지. 그, 문제가 있다고 그 부분만 막 둘러파면 오히려 그, 조금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예. 네. 그, 하여튼, 제가 엄지손가락, 이 아프신 분들이 가끔씩 있고 해서, 그 저도 예전에 되게 답답했었어요. 다시 이거 뭐 어떻게, 하나. 아프긴 신경이 뭔가 눌리긴 눌려서 아프는 아픈데, 이게 생각해, 병원에 가도 이거, 뭘, 뭐 병원에서 뭘 어떻게 치료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냥 저 혼자 꼬물락꼬게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찾게 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어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에서 하는 여러가지 얘기들은, 그래요. 그,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장길성, 이제, 뭐, 이 동영상 처음 들으신 분들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 어, 아. 아그 동영상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아.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이다 만성설사다 자주 취한다 목에 이물감이다 이런보다 많이 있죠 만기정상이다 그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걸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니까 보시고 댓글도 좀꼭읽어 보세요 짧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희님 이경희님이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권님 홍사권님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권님 예, 됐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두 분이 후원금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여러분의 어,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 덕분에 어떠하든 저도 힘이 많이 됩니다. 힘이 많이 되고, 어, 아, 뭐, 여러분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저전 아, 너무 오랫동안 아파봤던 사람이라서, 그, 자기 아픔은 남들은 몰라요. 그죠? 아, 남들은 진짜 몰라요. 아, 그, 어떻게 하든, 아, 여러분들 돕고 싶고, 세미나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세미나에 오세요. 아, 세미나에 오셔야 됩니다. 아, 혼자 고민하고 있지 마시고, 오시면 도움이 돼요. 진짜 도움이 되고.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